이제 고의 화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1 번부터 갑니다. 음, 번. 어. 화학이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뭐 이거 되게 쉽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뭐 건축 자재, 뭐 건축 자재는 뭐 콘크리트, 뭐 시멘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철로,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들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코크스야 이거네. 코크스 이용해서 재련, 재련, 재련. 그럼 우리가 재련이라는 건 의미가 뭐야? 혼합물, 즉 여기 금속에 뭐 다른 것들이 막 섞여 있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 금속을 내가 재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순수한 금속으로 뽑아내는 그러니까 순도를 높이는 과정. 이걸 우리가 재련이라고 하잖아. 그럼 화원에서 우리가 배운 재련은 그렇지 철의 재련 여기 하나가 있다고. 따라서 얘는 그냥 철얘기 하는 것이. 그래서 이철 이렇게 만들어진 철이 콘크리트와 함께 사용되면 그게 철근 콘크리트니까.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아주 대규모. 건설 사업이 가능해졌다. 뭐 건설이 가능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건, 그지 철.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렇죠 참고로 유리는 주성분이 뭡니까? SiO2. 이런 것해좀 알아놓으면 좋고. 나일론은 항상 많이 묻는 거 있잖아요. 합성섬유. 이런 것들. 암모니아는 하버법으로 나오게, 하버법으로 우리가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이제 비료의 주성분으로서 인류의 생산, 생산, 식량난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뭐, 플라스틱은 뭐다 아는 거죠. 뭐, 대충, 뭐, 흔히 만지는 거니까 우리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SNS로 학생과 나눈 대화의 일부에 대해서 한 건데, 이게 원자 모형에 대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첫 번째가 알파 입자가 뭐죠? 알파 입자 여기서 말하는 알파 입자는 그렇지 헬륨에서 전자 두개뺀거 헬륨은 원자번호가 2번이잖아, 그렇지? 근데 원자번호 2번인데 그럼 전자도 두개 있어야 되거든? 근데 거기에서 전자를 두개뺀 거야. 따라서 헬륨의 핵을 우리가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알파 입자를 땅 하고 쌌는데 이 일부, 대부분이 직진해서 통과하지만 일부가 크게 알파 입자가 살랑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형광 스크린에 찍힌 건 전부 다 뭐죠? 예, 알파 입자를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학생 A부터 맞춰보면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돼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냥 직진했기 때문에 여기 형광 스크린에서 여기에 대부분 다 도달해버리는 거야. 알파 입자를 쏘면 대다수가 이렇게 빈 공간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통과를 해버리니까. 따라서 이거 설명한 것이 바로 학생 A가 되는 거야, 그렇 그런데 일부가 하다가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야 일부가. 그래서 이 옆에 작게 점들이 일부 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알수 있는 것이 학생 B. 원자 내부엔 부피는 매우 작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입자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학생 B가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학생 C 같은 경우는 형광 스크린에 나타난 점들은 전자가 아니고 뭐라고 했지? 알파 입자라고 했죠. 알파 입자는 전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학생 C는 틀린 것이. 그래서 맞는 건 A하고 B, 두 명이죠. 됐죠? 그렇죠? 예, 네. 원자 모형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 좀 해놔. 기초만. 기본만 알면 되니까. 어렵지 않잖아. 3번 갑시다. 음. 자, 앞면에는 탄소화합물 분자 모형을 쓴 거고요. 뒷면에는 그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이라고 돼 있죠. 뭐, 이게 일단 세 가지고. 탄소가 두 개고요. 다음에 수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고 산소 두개 붙어 있잖아, 그렇지? 이 구조 잘 알지? 앞에 탄소가 수소 세개 잡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 탄소가 산소 두 개하고 그다음에 수소 하나 잡고 있는 거, 아세트산. 그래서 아 이건 구조 보자마자 너는 아세트산이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에탄올, 메탄올, 아세트산 요 구조는 꼭 기억해 놓으시라고. 메테인까지 해서. 자 그럼 분자식은 어쨌든 탄소 두 개, 수소 네 개, 산소 두 개니까 맞고요. 아세트산은 끝에 이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죠? 이렇게 이온화가 돼가지고 그렇지? CH3CO-하고 H 플러스로 쪼개지면서 수소 이온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액성은 뭐 산성이다. 기억해놓고 그 LNG, N이 natural이 뜻이거든? 천연이란 뜻이거든? 그럼 LNG의 주성분은 그렇죠? 메테인. 요것도 따로 기억 좀 해놔. 그렇지? 이것은 틀렸대. 됐죠? 어, 그래서 답은 예, 기억하고 니연 되는 거예요. 음, 3번 요걸로 끝. 다음, 4번 갑니다. 4번. 예. 원자 A와 B의 바닥상태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죠. 바닥상태 전자배치는, 뭐, 첫 번째 파울리의 베타 원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래층부터 쌓아나가, 그 뭐, 훈트, 싸움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준니가 같은 오비탈, 우리는 주로 P오비탈에서만 하죠, 그렇지? 그래서 P오비탈의 전자를 채울 때, 뭐 D도 마찬가지지만 어 홀전자 수가 많도록 채운다. 같은 스피니 연속되도록 우리가 채운다, 그런 거 배운 거지. 뭐. 그래서 바닥 상태 전자배치 A하고 B가 있대요. 그러면 바닥 상태 전자배치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A는 세 번째 껍질까지 내가 채웠잖아, 그렇지? 따라서 A는 몇 주기 원소? 3주기 원소. 그리고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S에 두 개, P 하나에서 세 개가 있죠. 따라서 n 는 아, 3주기 몇 족? 13족이다. 응? 3주기 13족이니까 알루미늄. 그러니까 수, 헬, 리, 벨, 이렇게 세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바닥 상태에서, 아, 3주기 13족,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어야 돼. 그럼 B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 껍질은 두 번째 껍질, 아, 2주기 원소. 그리고 가장 바깥 껍질에 s에 두개 p 네 개에서 전체 전자 여섯 개 채웠거든. 그럼 몇 쪽? 16쪽. 따라서 2주기 16족 산소가 되는 거지, 뭐. 그래서 a하고 b 원소를 내가 찾아냈으면 기억. a는 3주기 13족이냐. 이거 3주기 13족 요거 묻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맞는 거고. 알루미늄의 위치 알았던 풀수 있지만 기억 보기는 의도가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족과 주기를 판별할 수 있겠느냐. 그의인도 같아. 선생님 생각은. 다음에 B2의 공유전자쌍은 B2는 산소잖아요. 그렇지? O2 얘기하는 거니까 산소는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죠. 그래서 공유전자쌍은 몇 쌍? 두 쌍이라는 거 맞고요. 다음에 AXBY 알루미늄은 3플러스가 되고 A는 2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렇지? 그러면 요 둘이 만나게 되면 AL 요거 여기다 쓰고 요거 여기다 쓰면 은딱 맞춰지는 거죠. 상 플러스는 여기, 2 e 마이너스는 여기, 그렇지? 그래서 AL2O3라서 X하고 Y가 3대 2가 아닌 거네, 3대 2대3 되는 거지, 뭐. 그렇지? 그래서 모두 옥택 규칙을 만족한다는 맞지만 X하고 Y의 비가 틀린 거죠. 어떻게 옥택 규칙 만족하냐? 알루미늄은 3 플러스라서 전자배치가 네온을 담는 거고 N은 전자 두개를 얻어서 역시 전자배치가 네온 담는 거야. 그럼 가장 바깥쪽 전자 개수는 8개니까 옥택 규칙 만족하는 게 맞지, 됐지? 뭐, 다음. 예. 5번 넘어갑니다. 5번. 자, 다음은 염화나트륨 1몰의 양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림하는, 뭐, 어림, 뭐, 대충 짚는다 이거죠, 뭐. 그래서 간은 뭐냐 하면 1몰이라고 난 대충 잡은 양의 질량을 측정했고, 이 X는 1몰의 정확한 질량 음, 습 보니까 화학식량이 58.5 나왔으니까 1몰의 정확한 질량 X는 58.5라는 건 일단 내가 알수 있는 거야. 그런데 가에선 얼마 했냐 면 87.75를 했거든. 야 계산하기 좀뭐 하지만 요거 잘 보시면 계산 좀 알아서 잘 해보시면 어 1배 1.5배 2분의 3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요 녀석의 1.5배 따라서 1몰에 1.5배니까 애는 몇몰 되는 거지? 어 1.5몰 이건 니들이 계산 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어이? 그러면 가이에서 어리한 염화나트륨의 양은 1.5몰이니까 1몰보다 Y몰만큼 크다. Y는 0.5가 떨어지죠. 그렇지? 따라서 58.5에 0.5 더하면 얼마? 59 나오겠네. 답은 1번. 59.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숫자 좀 예쁘게 주지 계산하기 편하게. 선생쌤처럼 음. 음. 이게 나눠으면잘 못하면 어떻게 풀라고 하여튼 그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뭘 화학 일과 화학식량, 화학식량? 계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질량과 화학식량 알면 몰수 계산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어? 다음 넘어갑니다. 자, 6번 수소와 산소의 동위 원소에 대한 자료인데, 어, 우리가 동위 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아. 우리가 그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개수를 더한 건데, 어, 동위 원소는 양성자 수는 전부 다 같아. 근데 중성자 수가 달라가지고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거든 그 차이 때문에 질량수 차이가 생기는 거야 따라서 중성자 수 차이가 바로 질량수 차이니까 애보다 애가 중성자가 한개더 많기 때문에 질량수도 1에서 2로 하나가 더 커진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원자량에 대한 건안 나왔어 원자량에 대해서 알아야지 내가 평균 원자량이 어떤지를 아는데 원자량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대충 질량수가 원자량은 아니지. 즉 질량 수가 원자량은 전혀 아니야,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질량 수는 개수에 대한 개념이고 원자량은 질량에 대한 개념이라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질량 수나 원자량이나 값이 좀 비슷하죠, 비슷하죠. 따라서 아이 질량 수1짜리 수소의 원자량은 대충 1, 질량 수2짜리 수소의 원자량은 대충 2요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가면 되겠죠, 알고 있으면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수소의 평균 원자량은 봐봐 어, 질량수가 1자리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럼 평균값은 그래 1에 매우 가까워지겠지 따라서 1보다 2에 가깝다가 틀린 거고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7이냐인데 봐봐 중성자수 질량수에서 양성자수 질량수에서 양성자수를 빼면 중성자수가 나오니까 n은 8 나오고 어? 16이 17이니까 한개더 많네 17이 18이니까 한개더 많네 그래서 x, y, z를 다 구했으니까 다 더하시면 27이 딱 나오겠지. 됐지? 어. 다음에 ㄷ.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화학 결합의 종류는 동의 원소는 무게라든지 밀도라든지 이런 물리적 성질은 다르지만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똑같은 화학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똑같다. 그래서 화학 결합의 종류는 절대 다르지가 않아. 그래서 요거 ㄷ 보기는 가끔 모르니까 요한줄 체크 좀 잘해놔. 그래서 맞는 건 니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됐지? 다음 넘어가자고. 에이? 7번. 슥슥슥 <웃음> 잘 푼다. 에이? 기체와 몰이죠. 기체와 몰. 아보가도로의 법칙. 아보가도로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부피, 부피비가 분자수비라고 했잖아. 몰수비. 따라서 이두 가지가 실린더야.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 압력이 같으니까 압력은 둘다 1기압으로 같을 거고 온도도 어디죠? 온도압력 같다라고 딱돼 있죠? 그럼 부피비가 분자수비야. 따라서 분 부피비가 4H 6H니까 분자 수비도 4대 6인 거고 야 이거 몇 덩어리지 분자가? 두 덩어리지 두 덩어리 두 덩어리 그렇지? 두 덩어리 그러면 두 덩어리를 4H라고 했다고 그럼 여기엔 몇 덩어리 있어야 돼? 세 덩어리가 있어야지, 그렇지? 자 그런데 요 체크 가와나에서 실린더 속에 질량이 같대 야 에도 A로만 돼 있거든 자좀 보기 잘안 보이면 이렇게 써놓을게 애도 A로만 돼 있고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질량이 같으면, 둘다 A로만 돼 있잖아. 그러면 A 개수가 같으면 되지. 그럼 여기는 A 몇 개? 여섯 개 A죠? 그럼 여기도 A가 여섯 개 있으면 돼. 그러면 3 곱하기 응냐 해서 6 나오면, 그렇지, 2. 이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럼 여기도 A 원자 여섯 개, A 여기도 A 원자 여섯 개, 전체 어, 기체의 질량은 똑같겠죠. 따라서 A2가 세 덩어리 있는 걸 찾게 되면, 두 개씩 붙어서, 그렇죠. 2번 요거 하나가 되게 되는 거지 뭐. 됐지? 네. 그래서 요거는 아보가도로 법칙 하나 하고, 바로 요 조건. 실린더 속의 전체 질량 같은데, 아우, 특이하게 A로만 돼 있어. 그럼 A 원자수 같으면 된다는 거야. 음. 다음 넘어갑니다. 8번 갈게. 네. 자, 다음은 유효액전화하고 이온화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학생 A가 세운 가설. 결론 보니까, 결론만 봐도 다 가설은 옳다라고 돼 있죠. 그럼 무슨 가설을 세웠는지는 일단 쓱 보니까, 몇쪽과몇쪽을 제외한 2, 3주기 원자들은 원자, 원자과 원자어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가 커지면 야 유효핵전화는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가 증가하잖아. 그런데 누구누구를 제외하라고 했으면 눈치껏 알아야지. 즉 주기적 성질에서 비이상성이 있었지. 잘안 맞아 들어가는 거 누구? 그렇지,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보통 증가하는데 이에서3갈때 떨어지고 그다음에 5에서 6갈때 떨어지는 거야. 따라서 애는 아, 아마도 아 13족, 15족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쓱 봐도 2, 3갈때 떨어지고 2, 3갈때 떨어지고 5, 6갈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애들을 빼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화가 증가하거든. 유효액전화 증가하니까 봐봐. 이것도 이온화 에너지 딱 써놨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걸 보는 거지. 뭐. 따라서 이 가설에 맞춰서 탐구를 설계를 했는데 탐구 설계도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액전하고 이온화 에너지를 딱 조사를 했대요. 그럼 여기 뜨겼선 유효 액 이온화 에너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온화 에너지가 무조건 항목 자체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보기 갑시다. 가설이 옳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기억하고 이온은 13 16. 아, 어, 아니야. 1 6이좀 미안해요. 쏘리쏘리23갈때 떨어지고 56갈때 떨어지니까. 그렇지? 계속 이거 맞는 말이고.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죠? 현재 이거 제일만 그린 거니까. 실험 자체도. 다음에 이런 이주기 원소냐. 참고로 이온화 에너지는 위쪽이 더 커, 아래쪽이 더 커. 이주기가 더 커, 삼주기가 더 커. 그럼 위쪽이 더 크죠. 이렇게 이렇게 주기율 표에서 이렇게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니까. 따라서 2보다 1이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n 는몇 주기? 이주기 원소가 되고 n 는 삼주기 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주기 원소다가 맞죠? 그지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다 맞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보고 그냥 해석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사실 해석도 필요 없지. 조금만 알고 있으면. 2, 3, 5, 6. 예, 네, 다음. 9번 넘어갑니다. 그세 가지 주기적 성질과 이온화 에너지, 이온 반지름, 혼자 반지름 나와 있고요. 그 상대 값은 나타냈는데, 음, 이거 한번 해보시요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왼쪽은 금속 한번 써놓고, 오른쪽은 비금속 한번 쓰죠. 금속과 비금속 성질이 딱 나뉘어지니까요. 그렇지? 그럼 거기에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제일 큰게 누구야? 주의할 거. 15, 16갈때 떨어지는 거야.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 1등은 질소, 2등은 산소. 그리고 n은 올라가죠. 따라서 질소, 산소, 마그네슘, 나트륨. 질소, 산소, n은 바뀌었네. 어, 맞네. 마그네슘, 나트륨. 그렇지? 딱요 녀석이 요 값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두 번째 이온 반지름은 금속이 이온 반지름이 더 커? 비금속이 이온 반지름이 더 커? 그럼 비금속이 이온 반지름이 더 커. 따라서 앞쪽에 금속 두개 있으면 안 돼. 비금속이 있어야 돼. 그럼 같은 비금속 중에서도 왼쪽 게더 커. 그치? 따라서 제일 큰건 질소, 두 번째는 산소. 그리고 얘네들 중에서도 왼쪽 게좀더 커.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그래서 질소,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에서 이온 반지름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치? 그럼 나머지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겠죠. 비금속보다 금속이 원자 반지름이더 커. 같은 껍질에 있는 비금속은 왼쪽 게더 커. 그래서 1등은 나트륨, 2등은 마그네슘, 3등은 질소, 4등은 산소. 그래서 이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맞는 거는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별거 없죠. 에이? 주기적 성질에서 이런 것들 크게 비교할 수 있냐 기본적인 거. 그거 물어본 게 9번이다. 에이? 다음 가자고. 에이? 일정 온도에서 몰농도, 특정 몰농도의수산나트림 만드는 실험 과정이면, 이거는 그냥 뭐 넣고 썼고 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용질의 몰수 위주로 계산 들어가시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첫 번째가, 어,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해. 참고로 부피가 리터 단위로 곱하게 되면 몰이 나오는 거고, 그쵸? 만약에 이걸 미리 리터 단위로 곱하게 되면, 맞아요. 미리 몰이 나오는 거지. 참고로 미리는 1 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퍼센트는 안 나왔으니까 바로 갈까요? 엑 어, X 그램을 넣고 물 부었어요. 그리고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가를 모두 넣었기 때문에 가나 나나 같습니다. 뭐가? 용질이. 용질 위주로 가자고. 용질 위주로. 따라서 여기가 X 스그램이면 여기도 X 스그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증류수를 넣어서 일몰농도 NaOH를 만들었거든. 어? 뭘농도 나오고 푸피 나왔으니까 곱해버리면 몰수 나오겠네. 0.25L 곱하기 1이니까 0.25몰. 4분의 1몰이죠, 뭐. 그렇지? 그러면 화학식량이 40이니까 40 곱하면 몇 g 나오지? 어, 10g인 거지. 그런데 여기나 여기나 x 에 뭐냐? NaOH 질량 같다면서 따라서 X는 그렇지 바로 10다 버린 거야, 10. X는 10 바로 구했죠. 근데 거기 부피 플라스크에 나의 수용액또 y 밀리를 또 추가한 거야. 아니다. 아, 추가가 아니구나. 빈 플라스크에 이거 일부를 집어넣은 거지. 야, 몇배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2 5 0 m 리에 0.01몰 롱도 그럼 두개 곱해 버리면 얼마죠? 야야. 야, 일단 부피는 같은데 몰롱도가 100분의 1이잖아. 그럼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의 몰수도 100분의 1이겠지. 따라서 400분의 1몰이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몇 배? 100분의 1밖에 안 넣었지. 따라서 여기서 추가로 넣어야 될 양도 얼마? 저녀석에 100분의 1. 2.5mm만 넣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Y계산 끝나는 거지. 됐지? 어. 따라서 Y는 2.5고 X는 10이니까 4 떨어지는 거네 답은 5번.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용질 위주로, 그러니까 비교 N은 1%, N은 0.1 몰농도에서, 어 너는 퍼센트고 너는 몰농도구나 해서 비교하는 건 용액은 얼마, 용질은 얼마, 용매는 얼마 해서 쫙 펼쳐놓고 다 써놓고 비교하는 게 좋고, 이것처럼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 거는 용질이 얼마 있냐, 용질 위주로 계속 찾아가는 게 문제 풀이가 좀더 편해. 알겠지? 에, 그렇죠? 이제 다음 11번 넘어갑시다. 11번 갈게. 음. 그 화학 결정의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일단 Ab가 누군지를 여기서 찾으라는 거야. 근데 고체는 둘다안 켜져. 그럼 고체는 둘다안 켜지니까 금속은 아닌 거지. 그렇지? 그런데 A하고 B는 어, 어 켜지지 않아. 아, Ab가 둘다안 켜졌으니까 이걸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맞다. 금속 결정은 아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수용액, 물에 녹은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원자 결정은 물에 안 녹거든. 뭐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거안 녹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걸로 역시 원자 결정도 아닌 거야. 그럼 남는 거뭐 있어? 이온하고 분자가 있지. 그런데 물에 녹였더니 전기 켜지는 게 A인 거야. 따라서 a 어 전기가 들어오는 게 A니까 n 는 이온 결정이고 여전히 켜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n 는 분자구나 이렇게 찾는 이 문제죠. 뭐. 따라서 A는 이온 찾으시면 되니까 포도당 이런 거 아닌 거지. 설탕 아닌 거고. 이셋 중에 하나인 거고. B는 분자니까 포도당 이런 거 아닌 거지 뭐. 그치? 아, 쏘쏘쏘. 이게 아니고요. 이온이 아닌 거지. 이온. 따라서 A는 이온 결정, 염화 나트륨. 다음에 B는 분자 결정, 포도당. 그래서 답은, 예,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 화학 결정의 전기 전도성에 대한 질문이다. 11번은. 별거 없죠. 뭐. 다음 넘어갑니다. 음. 자, 12번은 농도 계산 문제인데요. 왼쪽은 뭘 농도고, 오른쪽은 퍼센트에서 두개 비교 문제인 거야. 비교 문제는, 그냥 좀 익숙한 친구들은 바로 보면서 탁, 탁 풀어도 되지만, 그 쌤은 그래도 혹시 문제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가급적 용액은, 이 안에 용액은 얼마 있고, 다음에 이 안에 물, 용매는, 용매라고 쓸까요? 용매는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용질은 얼마 있는지, 이렇게 딱, 딱 끊어가지고 각각 한번 해석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가는 1리터거든 1리터니까 1000ml죠 뭐 거기에 0 2몰농도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몰수니까 너는 0.2몰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a 는 화학식량이 100이니까 100을 곱하면 얼마 2 0 g 이 있는 거지 뭐 그럼 용매의 양은 이거 부피니까 애를 질량으로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이거는 못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가에 부피를 질량 바꾸려면 필요한 자료가 밀도인데 가에 밀도가 안 나와 있어. 따라서 더 이상은 구하지 를 못해.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1kg 전체가 1000g이야. 2%야. 그러면 곱하기 요거 전체 질량 나누기 100하면 그렇지, 이 녀석의 질량 나오잖아. 따라서 얼마? 2 곱하기 1000 나누기 100하면 그럼 20g. 오, 애나애나 애나 용질의 양이 똑같은데 0.2몰 있는 거야, 애도. <웃음> 그렇죠? 그리고 1000g, 20g이니까 빼면 물의 질량도 980g 나올 거고 그리고 나의 밀도 나왔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 질량을 내가 부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부피 바꾸면 밀도로 나눠주면 되니까 1.2분의 1000mm가 있는 거지 뭐 그럼 봐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용 들어간 용질의 양은 같거든 그런데 전체 부피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부피가 더커 따라서 누가 좀더 진하지? 즉 왼쪽이 물이 더 들어가 있는 거야. 따라서 오른쪽이 좀더 진하구나. 이것도 알수 있다는 거지. 오른쪽이 좀더 진한 녀석이구나. 이제 문제 다 문제 아로 다 이제 끝났어. 문제 풀면 돼. 그래서 용해된 A의 신량은 가하고 나가 1.2배가 아니고 똑같은 거고. 다음에 수용액의 부피는 가가 더 크셔.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가 맞고. 그럼 몰 농도는 이게 더 진하거든. 따라서 가가 나보다 작다. 그렇지. 작다가 맞는 거야. 그래서 답은 ㄴ하고 ㄷ 되는 거지. 별거 없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거는 어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익숙한 친구들은 많이 풀어보면 고3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냥 딱 보자마자 얼마 얼마 이런 것도 안 쓰고 너 얼마 너 얼마 바로 푸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폼 맞춰가지고 조금 연습을 해놓으세요. 알겠지? 다음 가겠습니다. 13번 <웃음> 어, 화학 결합 형태를 보고 애가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야, 전자 두개 이뤄서 전자 배치가 네온 닮았어. 그러면 누구지? 마그네슘, mg2+, a는 마그네슘이고, 전자 두개 얻어서 딴, 딴,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두칸 가서 네온 닮았어. 그럼 애는 누구지? 산소. 어, bc2니까 가운데 이 녀석이 산소잖아. 그렇지 그럼 옆에 붙어 있는 건 공유 한 쌍이야. 껍질은 두 개야. 비공유가 세 쌍이 있어. 또는, 요거 하나는 B, 요거 하나는 C 거니까, 어, 1, 2, 3, 4, 5, 6, 7. 2주기 17쪽이구나. 해서 너는 플로린. 그래서 OF2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스타 원소를 찾으면 AXCY거든. A는 마그네슘이고 C는, C는 플로린이잖아. 플로린은 1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마그네슘은 2 e 플러스니까. 그러면 두 개가 붙으면 MGF2가 되고. 그럼 애들은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정이거든. 따라서 이온 결정을 그릴 때에는 박스 박스 쳐줘야 되지 따라서 박스가 없는 것들은 죄다 나가리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1번하고 5번 중에 하나인데 NG는 2 e 플러스라며 따라서 가운데 2 e 플러스가 있고 1 마이너스 두개 있는 형태의 답은 그렇죠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별거 없죠? 응. 누군지만 찾을 수 있으면 돼이 형태를 보고 각 물질이 각 원소가 누군지를 찾는 게요 문제의 핵심인 거야 다음 가겠습니다 네, 전자배치 가지고 우리가 바닥 상태 전자배치를 만들어 보라는 건데, 어, 이게 하나씩 해볼 수 밖에 없죠. 현재 애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 EP, 이렇게된 카드 두개 하고, 한 장, 요거 한장 하고, 어, 한 번씩 그려볼까요? EP, EP, EP. 어, 애들이할수 있는 건 EP, 요거 하나 하고요. 다음에 N은 EP가 두 장이 있네요. 그럼 뭐, 요런 거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N은 1S, 2S 다 있네요. 그래서 1S, 2S 하고, 1S, 따라서 애들이 가진 카드 가지고 다 붙여버리면 여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야렇치 그럼 이거 가지고 어 전자배치할 때할수 없는 건 헬륨은 1S에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헬륨 만들 수가 있고. 다음에 리튬은 여기 두 개에 요거 하나밖에 안 들어가거든. 요게 리튬이거든. 그근데 문제는 이 카드가 없어. 따라서 리튬은 못 만드는 거야. 베릴륨은 요거에다가 요거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게베릴륨이고 다음에 붕소는 어요 다음에 베릴륨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 한장 있으면 되니까 또 만들 수가 있고. 다음에 산소는 요거 다 쓰면 여게 바로 산소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못 만드는 건 누구? 2번 리튬이다. 그래서 조금 차분히 하면 그냥 풀수 있어요. 14번은 전자 배치 기본만 알고 있으면. 다음 넘어갑시다. 자 원자 A의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서로 다른 양자 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양자 수 n 하고 l 돼 있는데, 아, 요 문제는 n이 뭐고 l이 뭐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n은 주 양자 수, 주 양자 수는 이 전자의 껍질 몇 번째 껍질에 있는 거냐. 그리고 오비탈의 크기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l은 부 양자 수 또는 방위 양자 수. 이 녀석은 오비탈의 종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S오비탈의 경우는 부양자수가 0이고요. 다음에 P오비탈은 부양자수가 1, D오비탈은 부양자수가 2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가하고 나의 양자수가 나와 있는데 가는 아, 세 번째 껍질이야. 그럼 세 번째 껍질에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까지 다 있는 거지. 따라서 부양자수는 0, 1, 2가 가능한데 그때 B는 C보다 작아. 아,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야그렇지근데 나는 a인데 a인데 어 a는 3보다 작대. 그럼 n은 2 또는 1 또는 2형. a가 n은 1 또는 2가 돼 버리겠죠. 1 또는 2 대치. 그럼 n 가 1이면 첫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녀석의 부양자 수는 0 되는 거거든. 이 녀석이 1이면 무조건 1s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조건이 b가 c보다 작아야 돼. 그럼 0이 제일 작은 숫자니까 n은 그렇지 불가능하다 이거지. 요 조건에 따라 가지고. 따라서 N은 아 껍질은 두개고 그럼 두 번째 껍질은 역시 2, e, S, 2, e, P 있는데 C는 B보다 크니까 무조건 그렇지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가능한 건뭐 있어요? 2, e, P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 너는 2, e, P 오비탈이야. 그래서 C는 1이야. 그러면 B는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아, 너는 0 되는 거고 그럼 세 번째 껍질의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 부양자 수가 0이니까 S 오비탈. 따라서 너는 3S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질문이 a b c 다, 다 더하라 했으니까 a b c 다 더하면 얼마 나오죠? 그렇지. 3번. 3. 3번이 된다. 3.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됐죠? 아, 여기 15번. 넘어갈게. 음. 응. 네, 16번 갑니다. 금속. 이 아니고요. 그 화학 결정의 그 특징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래서 금속 결합물질인가 금속은 나트륨 한 종류, 구리 한 종류, 마그네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 구리. 구리가 가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염화칼슘하고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란는거 알고 있어야 돼. 거기에서 이온은 금속, 비금속 붙어있어야 되니까. 슝슝슝 붙으면 다 금속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얘는 염화칼슘, CACL, 칼슘 CACL2. 그러면 나머지 하나 이온 결합물질이 아닌 건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 고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가나다를 우리가 다 찾으면 기억. 가는 금속 결정이기 때문에 금속 양이온과 자유 전자. 금속 결정의 특징은 자유 전자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이루어져 있다가 맞고 나는 염화칼슘이 다가 맞고 다음에 전성과 연성, 퍼짐성과 뽑힘성은 누구의 특징이지? 애는 금속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특징을 가진 것은 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가 아닌 것이. 그래서 맞는 건 기억하고 니은. 답은 3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체 결정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뭐 기본적인 거, 뭐 전기 전도, 전도성 외에 이온 결정은 부스러지기 쉽다 이런 것도 있고, 퍼짐성, 뭐 연성과 전성이 있다. 금속 결정인 거고, 그렇지? 예, 녹는점, 끓는점이 매우 낮다. 어, 분자 결정인 거. 그래서 그것 좀 알아놓으시면 돼. 다음, 음. 예, 17번은요. 몰과 하신량 기본 계산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문제 딱 봤었을 때좀 음, 복잡해 보이는데 첫 번째가 이거야, NA. 어떻게 처리하지? NA는 아보가드로 수잖아. 이거 처리할 땐 그냥 뭘로 바꾸면 돼. NA계가 그냥 2분의 3몰이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약속한 대로 앞에다가 분자 몰수를 쓰자고 너 2분의 3몰 있었어. 2분의 3몰. 그럼 전체 원자 수는 요거 원자 몇 개짜리니? 4개, 8개, 12개짜리지. 그럼 12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얼마? 6, 3? 그렇지. 18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너 전체 원자 18개야. 그럼 a는 얼마 나오죠? 3 떨어지죠. 그럼 a3 넣으면 너는 전체 원자 6개가 되고 너는 전체 원자 3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전체 원자가 3몰이니까 n은 몇 몰? 2분의? 그렇지. 3몰 있으면 되고 이거 원자 4개짜리거든. 그럼 4 곱하기 얼마 하면 6이 나오지? 그렇지. 2분의 3몰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네. 야, 전부 다 2분의 3분이구나. 638. 맞죠? 어, 만나안 맞나, 맞나? 보자. 3분의 1배, 3분의 1배. 에이, 맞겠죠 뭐, 그치? 음. 예. 어, B의 원자량은 1이라고 돼 있네요. B 원자량이 1이니까, 이 녀석은 분자량이 B2니까 2. 그럼 그거에 따라서, 뭘 곱하기 화학신량 곱하면 질량 나오니까, X는 얼마? 3g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X는 3에다가 맞고, A는 2가 아니죠. 3이었죠? 그래서 땡! 틀린 거고. 그다음에 기체의 경우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몰수비가 기체의 부피비와 같으니까 같은 온도압력이라고 돼 있거든? 따라서 이거 이거 비교하면 되겠네. 너 2분의 3몰이 V리터야. 그런데 애들이 전부 다 2분의 3몰이거든. 그럼 이들 기체 전체의 부피는 전부 다 V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 나, 다, 전부 다가 V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그치? 예. 그래서 예. 그 답은... 예. 4, 몇 번이야, 이거? 니온디긋이니까 그렇지. 5번 되는 거네. 음. 다음 넘어갈게. 네, 18번 가겠습니다. 주기성에 대한 탐구의 활동의 일부인데요. 전자껍질수, 2주기. 2주기인데, 음, 전자껍질수가 주기를 이야기하니까, 전자껍질수는 무조건 다 같아야 돼. 따라서 이들 중에서 동그라미 삼각형, 네모 중에서 항상 같은 값을 갖는 건, 항상 같은 값을 갖는 건, 그렇죠. 삼각형이네요. 그래서 전자껍질 수는 삼각형 얘기하는 거고. 그치? 홀전자 수는요. 1, 자, 2주기부터, 리튬부터 시작. 1, 빵, 1, 2, 3, 2, 1, 빵, 이런 식으로 변하잖아. 그치? 그럼 그거에 따라서 1빵, 123, 21빵, 동그라미네. 1빵, 123, 21빵, 그치? 따라서 홀 전자수는 동그라미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수는 오비탈수는 뭐 그럼 나머지 남은 게 사각형이겠죠. 사각형. 참고로 주기율표에 맞춰서 오비탈을 그려보면 1s, 2s, 2 p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치? 따라서 첫 번째 리튬 오비탈수 몇 개니? 하나, 둘, 두 개. 다음에 베릴륨 오비탈 수몇 개야? 두 개. 그 다음에 리베 붕소 오비탈 수몇 개야? 하나, 둘, 셋, 세 개. 그 다음에 뭐붕 탄소 하나, 둘, 셋네 개니까 네 개.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부터 산소, 플로린 질소 애들은 다껴 들어가니까 전부 다 오비탈 수는 오, 오, 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뭐. 그렇지? 아. 마그네슘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마그네슘은 여기에 있는 원소잖아. 3주기에서 여기 있는 원소가 마그네슘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홀전자수는 1, 빵, 0 떨어지고 아, 동그라미는 없어야 돼. 홀전자수는. 따라서 동그라미는 없어야 되니까 있는 거다 날려. 있는 거다 날리는 거야. 다음에 1, 2, 3주기 원소니까 주기 껍질수 삼각형은 그렇지. 세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삼각형 세개는다 맞고 마지막 오비탈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채우죠. 그렇지? 따라서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 수는 6개라서 답은 yes, 2번 되는 겁니다. 차분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어, 허둥지둥만 안 하면 쉽게 풀수 있는 거. 넘어갑니다. 네. 네. 요 19번 문제는 주기적 성질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아, 아, 아니구나. 솔리 잘못 봤네요, 쌤이. 그, 이온결합과 녹는 점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이온 결합 물질에 녹는 점 참고로 이온 결합은 결합을 끊어야지 애들이 녹아 따라서 그 결합이 세면 녹는 점도 상대적으로 높은 거야 그럼 얘네들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우리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결합력은 어떻게 비교합니까 첫 번째 부이온의 전하량 고비 클수록 크다 라고 첫 번째 하나 우리가 어,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고 다음에 두 번째. 전하량 곱이 만약에 같다면, 만약에 1번 조건이 같다면,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뭐, 사이즈가 작을수록 하죠. 따라서 이온 간 거리가 작을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을수록 크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지 뭐. 그렇지 자, 그런데 이거는 여기 금속, 비금속이 두 종류고, 금속이 세 종류거든? 근데 거기 나온 게 ABC는 양이온이야. 금속이겠지. 그럼 금속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건 그럼 4주기에 있는 칼륨이겠죠, 칼륨. 그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서는 그렇지, 이쪽 게.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원자 반지름도 크고 이온 반지름도 더 크거든. 따라서 두 번째는 그래, 나트륨. 세 번째는 마그네슘, 금방 푸는 거고. 다음에 음이온, 산소, 플로린. 오자, 산소 다음에 플로린이잖아? 그러면 원자 반지름도 이쪽 게 크죠, 산소가. 그다음에 이온 반지름도 그렇지, 이쪽 게 크지, 산소가. 따라서 큰게 산소, 작은 게 플로린. 금방 찾죠 뭐만 가지고? 이온 반지름 크기만 가지고. 요 자료도 굳이 필요가 없죠. 에헤. 갑시다. A하고 C는 같은 족 원소냐? A하고 C. 1족, 2족이니까 같은 족이 아니고. CD는 KF냐? C는 마그네슘이고, D는 산소니까 MGO죠? KF가 아니고. 다음에 이온 사이 거리는요. 이온 반지름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a 하고 e는 a 하고 e는 이렇게 붙인 거거든 크네. 그런데 b 하고 e는 b 하고 e는 어 이는 같지만 b가 좀 작잖아, 그렇지? 따라서 a e b 봤을 때둘다1 플러스 1 마이너스인데 어 a가 b보다 반 a가 b보다 좀 커. 이온 반지름이 작을수록 녹는 점이 높거든. 따라서 a 보다 b가 반지름이 좀 작아서 녹는 점이 높다는 것도 확인되고. 그리고 이온 사이 거리도 a, e, b, e 맞냐 안 맞냐 a가 더 크죠, 그렇지? 맞죠. 그래서 답은 D가 하나 맞네요. 그래서 2번 되는 거예요. 뭐이 문제는 그냥 이온 반지름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으면 그냥 이거 안 보고도 그냥 푸는 거죠, 뭐, 그렇지? 음. 에 다음 넘어갑니다. 네, 20번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예요. 개수 다 나와 있죠. 하나 사라지면 두개 사라지고. 즉 반응물 3개 사라지고 C 하나 생기고 D 네개 생기고 생성물 네개 생기고 생성물 다섯 개 생기고. 그 결과 전체 몰수는 반응물 3개 사라지고 사라지는 거 3개. 다음에 새로 생성되는 게 다섯 개. 그럼 전체 개수는 증가하겠지? 두 개씩 이런 관계. 그래서 반응 전에 A하고 B의 질량 나왔는데 야, 이게 x니까 1번 통해 가지고 최대한 뭔가를 구해내고 그다음에 2번 넣어서 x 구하라 이런 뜻인 거거든. 근데 이 자료가 특이 자료인데, 이 자료 한번 해석해봐. 밑에는 C야. 그러면 전체 기체의 양은 전부 다 기체거든. 그러면 한쪽은 생성물이 있을 거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남아있는 반응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 이두 개가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이야. 근데 잘 보시면은요, C가 하나 생기면 D는 몇개 생기지? 네개 생기지. C 하나 생기면 D는 네개 생겨서 전체 생성물은 몇 개가 생겨? 다섯 개가 생기거든. 아, 씨가 하나 생기면 전체 생성물은 다섯 개인 거야. 따라서 여기에도 씨가 있으면, 씨가 만약에 하나 생기면, 씨가 하나 생기면 전체 생성물은 다섯 개가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런 관계인 거야. 자, 반응물은 모르겠어. 그런데 이 값이 C분의 전체 기체의 양이거든. 그 값이 7이 나온 거죠. 그럼 잘 봐요. 까보자고. 만약에 가정하자고, 씨가1몰 생겼다라고 가정하자고. 그럼 씨가1몰이면 분모가 1이면 분자는 7돼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애가 생성물이 5니까 애는 2가 떨어지는 거지. 요거 하나만 할수 있으면 돼. 아, 반응물 2몰 남았구나. C는 하나 생겼고.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실험 1과 2에서 모두 반응한 반응물이 서로 다르다. 크로스잖아요. 그렇지? 그럼 크로스면 한정 반응물 어떻게 찾는다라고 했어. 몇 배? 24분의 16배 1보다 작지. 애는 몇 배? 1보다 크지. 한정 반응물은 그 양이 적은 거니까 그 비율이 작게 변한 거 이게 한정 반응물 그럼 여기는 뭐 니가 한정 반응물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됐니 아 어. 오씨 여기서 b가 다 사라졌네 야 우리 가정 하나 했지 c가 하나 생겼다고 여기는 c가 하나 생겼다고 그렇지 야 그럼 c 하나 생기면 b 몇개 사라져 두개 사라지지 따라서 여기는 b가 두개 있었다고 그렇지. C 하나 생겼는데 남아 있는 반응물은 A일 거 아니야. 그렇지? 따라서 여기는 A가 두개가 남은 거야. 야, C 하나 생기면 A가 하나 사라지거든? A가 하나 사라져서 두개 남은 거야. 그러면 여기 애초 A는 몇 개? 세개 있었구나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24g이 a 세개야 24g이. 그러면 A 하나 무게는 얼마니? 3, 8, 24, 8 8 되는 거잖아. 그렇지? b 두개가 18이야. 그럼 B 하나 무게는 얼마니? 9 떨어지잖아. 그러면 요거 16g이니까 A 몇개 있었어? 두 개. 45니까 9 5, 45. B 다섯 개. 그렇지? x 계산할게. 짠. 여기서는 A가 두개 사라졌거든. A가 두개 사라지면 C는 두 개가 생기지. C가 두개 생기면 그거의 다섯 배만큼 생성물이 만들어지지. 1 0 개. A가 두개 사라지면 B는 네개 사라지지. B 네개 사라져서 남은 B는 몇 개? 5에서 4 빼면 한개 남지. 따라서 X는 얼마? 2분의 11 이렇게 나오는 거야. 2분의 11이니까 5.5죠. 실험 1에서 반응물 중 남은 물질은 A가 남았다 해결됐고 분자량비 여기 있었잖아. 8대 9라고. 4대 3이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답은 기억하고 티그 되는 거야. 어, 별거 없죠. 약간 특이자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핵심이 요거 해석할 수 있어. 요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뭐 분의 뭐니까 이것도 b거든. 그래서 쌤은 b를 깐 거야. c를 1로 딱 그냥 놔버리고. 주관식이면 n몰, on몰, 2n몰이라 e 쓰면 되고 객관식이니까 그냥 n을 1로 까버리면 되죠. 그다음에 서로 반응한 반응물이 다르니까 한정 반응물은 크로스다. 그 양이 적은 쪽으로. 그래서 이두 가지 가지고 이제 문제 푼 거예요. 그렇지? 그래요. 예, 그나마 20번은 조금 뭐, 약간, 고2 수준에서 풀기는 약간 있었겠다 정도고요 나머지는 뭐 쉽죠. 예, 고생하셨고. 예, 이로써, 예,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2화학원 해설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